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가 각각 4 이상이고 세 값의 평균이 7 이상이면 치료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and 함수로 true, false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t and 가로 열어 주시고 검색 지수가 4 이상 콤마 C3셀이 4 이상, D3셀이 4 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쓰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가로 닫고 크거나 같다 7로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으면 각각의 값이 4 이상이면서 7 이상인게 됐죠. 엔터 치시면 True, Pulse가 구해집니다. AND 함수 앞에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True, Pulse 이미 구해졌죠. 맨 뒤에 콤마 치료요망, 홈마, 주의를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치시면 되죠. 최고가, 최저가,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두 개만 있으면 if 하나로 가능한데 세개기 때문에 중복 if문을 쓰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m a x 로 최대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는, h3셀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콤마, 최고값이랑 h3셀이 같으면 최고가죠. 최고가, 콤마, 이제 최저가와 공백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공백을 쓰기 때문에 공백을 적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Ctrl-C, 아니다에 Ctrl-V를 하겠습니다. 이제 m a x 를 m i n 으로 바꿔주시고, 최고가를 최저가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이제 아래로 끌어주시면 최고가와 최저가만 표시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아니면 열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덟 번째 숫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는, 미드, 가로 열어주시고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에 위치죠. 클릭해주시고 콤마 스타트넘은 시작할 위치니까 여덟 번째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니까 한 글자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여덟 번째 한 글자가 뽑아집니다. 이제 가져온 글자가 1하고 같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left, mid, right는 숫자를 가져와도 결국에는 글자로 바꿔서 반환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1을 숫자로 비교하시면 안되고 쌍따옴표로 문자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1이면 true가 나오죠. 이제 1 또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or 함수를 쓰겠습니다. 맨 뒤에 콤마를 찍으면 또는이 되는 거죠. 미드를 쓰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ctrl+c, 컨트롤 ctrl+v로 컨트롤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3으로 고쳐주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1 또는 3은 true가 되겠죠? 이제 if문을 써주겠습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 1 또는 3이면 남, 아니면 열을 하고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세대수가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짝수인지 판별하려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는, mod, 가로 열어주시고, 세대수를 클릭하신 다음, 콤마, 디바이저, 나누는 수를 2로 나누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0하고 1만 나오죠. 이제 0이면, 짝수인거죠. 엔터. 밑으로 끄시면 true와 false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if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가산점에 면접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 미필이면 없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군대 여부를 클릭하신 다음에 는 쌍따옴표 필을 하겠습니다. 콤마 필이면 가산점이 3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3 아니면 0을 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밑으로 드래가시면필만 3점이 나오겠죠. 이제 면접 점수를 더해 주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C25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83점으로 가산점과 면접 점수의 합계가 됐습니다. 이제 면접 점수의 평균과 비교해서 이상이면 되죠. 크거나 같다 해버리지 면접 점수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파란색 범위가 아래로 가지 않도록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평균 이상인 것만 트루가 되죠. 이제 맨 앞에 if 가로 열어주시고, 콤마, 트루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하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